오늘 은 수십 개의 봉어 리가 하늘 을 찌를 듯이 솟아 있는 것이 마치 천 자의 면류관 같 다는 천만 산에왔 습니다. 청원산은 지리산, 워출산 예장산, 변산과 함께 호남 5대 명산 가운데 하나로 기암계득들이 빼어나고 억새가 유통이며 가도의그림 같은 풍경을 한눈에 바라다 볼수 있는 명산입니다. 사0만탁의 달하는 억새평원 청원산은 가을 억새 타는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대안사 다리길에 왔는데요. 저희들은 오른쪽으로 올라서 왼쪽으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달을 맞이한다는 정자 영원성을 지나갑니다. 저희들은 강호도 이승민 군가구 쪽으로 확진합니다. 우리골천관사는 연대봉, 구정봉천주봉 구룡봉, 산이래 등3 0여의기암계석에 초점전관과 연대봉에서 바라보는 남해의 입출과 산정상부에서하김없이다도해와월출사 무등산은 물론 날씨가 좋으면 질도하 한라산까지 조망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놨네요. 산사는요 예전에는 지제산, 청풍산이라고도 했고요 가끔 흰 연기 같은 이상한 기운이 서린다 하여 신산이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1박 2일 청관산 편 항상 처입은 힘들죠 아 나무도 주사를 맞았답니다 솔류 확파리 때문에요 아, 요즘 주사 참 <웃음> <웃음> 어우 한 10분 정도 나무 계단 올라오니까요. 바로 또 아주 능선길이 나옵니다. 계곡에는 물이 말라버렸네요. 약간 오르막길 나오니까 역시 힘드네요. 데려가야 되습니다. <웃음> 어, 지금 다들 전경이요넉지아죠 빼놓지 않습니다. 4.4km 남았습니다 아, 이제 멋진 기암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 위에 곧돌 하나 얹어져 있는 곳 떨어질 것 같은데요 기암괴색들이 아주 멋진 자태들을 뽑는 거 있습니다 공간굴인데요 골의 크기가요 대척 만아요그 앞에 암자가 있어 서구려하고 됐다고 해요 광 지나니까요 나무 댓글 계단이 또 나타났습니다 아, 아주 너무 멋집니다 예, 신의 창조물 앞에서요 예, 또한 번에 감탄사 나오면서 작품 감상이 정말 빠져들게 합니다 석성봉인데요 예, 거석이 깎은 듯 서서 기둥 같으며 네모난 돌이 철롱처럼이를 예, 덮어 멀에서 바라보면 허리 굽은 노순가 같답니다 아, 지나온 정봉에요. 이 명품 소나무와 동자의 뒤로 가드의 해상이 정말 멋지게 조망되고 있습니다. 이세봉입니다. 아, 가늠봉에 일적이 있고요. 가장 높은 봉우리라네요큰 벽이 기둥처럼 서서 하늘을 찌르니 보기에 능름하여 아예 우러러 보지 못하며 나는 새로 능이 오르지 못합니다. 은장봉이라고 봅니다. 어마이 컴퓨터가죠? 주봉인데요 천주를 깎아 기둥으로 만들어 구름에 꽂아 탄것같다 맞아. 그가 이제는 국가를 달아 놓은 고찰이라고 본다고 니다 금강봉이라고 본다고 아... 저기다 또 누가 돌을 올려놨을까요? 환희된다 환희된다 우룡봉을 좀들렸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죽봉이네요 진죽봉 이대로 돌아갑니다. 아, 엄청 춥네요. <웃음> 시원 한이대 데요 많은 분들이 좀사를낚닦기 위해서 지 계시네요. 저 멀리 이 활라산이 는데 억새 능선처럼 억새가 역시 자관입니다 여기는 억새 군락지 갈림길입니다 오늘 저도 뭐찌개하잡습니다 <웃음> <웃음> 드디어 정상에 왔습니다 <웃음> 봉수대도 뒤에 봐, 이거요. 청관산 봉수대입니다. 지옥 천만에 애요 또 타고 사셨네 양근함입니다 남성을 달면 큰 돌이 올뜩 건너편 여성을 연상케 하는 금수굴과 서로 마주 보고 서 있으니까요 자기는 좋아요 놀라지 않습니다 완전히 아주요 수석증시장을 강구합니다 군바이요? <웃음> 군바이요. 전대봉 2.2km 갈치인데 제가 직전을 합니다. <웃음> 드디어 이승기길로 하산을 했습니다.